조명효과 위쪽에다가 번의 편 하나 만들어볼게요. 레이어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컨트롤 누르시고 인트로 이미지 다시 한번 영역 굴러주셔서 검정색으로 한 번만 색칠해주세요. <웃음> 됐나요? 네. 네. 자 이곳에다가 선택용역 해제하신 다음에 이곳에다가 필터 메뉴에서 렌더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은 렌즈 플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렌즈 플레이어. 렌즈 플레이어 클릭하시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명이 보이시죠? 네조명 그 크기를 좀 바꿔보시면 모양을 좀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됐나요? 원하시는 모양 만드신 다음에 OK 버튼 누르시고 자, 검정색이 가려가지고 배경이 안 보이고 있잖아요. 검정색 날리는 기능은 여기 있는 블렌딩 모드에서 여기 있는 건 검정색만 남기겠다라는 거라고 그랬고 여기는 검정색은 빼고 밝은 것만 남기겠다라는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스크린이나 라이튼 이둘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 아마 스크린 쓰시면 너무 밝아서 눈이 좀 아프실 거고요. 아마 라이트는 쓰시는 게좀 적당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이렇게 빛을 옮겨 놓으셔도 돼요. 원하는 곳에. 오퍼시티 값도 조금씩 조정해주셔도 좋고. 다 되셨으면 터치감 이미지 구현하는 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툴 누르셔가지고 밑에 있는 요 핸드폰을 잡고 있는 손이 있으실 건데요. 핸드폰 잡고 있는 손을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럼 왼손이라는 애가 이렇게 선택되면서 이렇게 떼보시면 손이 반쯤 잘린 애가 있죠? 그렇죠 얘를 제가 드롭 섀도우를 줘서 그리고 여기 부분 보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핸드폰 옆쪽에 있으신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를 다 지웠어요. 레이어를 밑으로 또 내려놓고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림자도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놨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거 이미지를 손이랑 같이 쓰는 경우에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여기 끝이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절대 보이면 안 돼요. 여기가 이렇게 떠 있으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연한 얘기인 거겠죠?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각도가 좀잘 맞으셔야 되고요. 어색하지 않으시려면 핸드폰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 각도가 잘 맞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해 보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손에 살이 약간 튀어 올라와 있는 모습으로 좀 가시는 게 좋겠죠. 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면은 이 디자인이 이상하지 않게 나오실 수있고요 네, 자, 이제 왼손 올려놨는데 오른손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오른손 레이어가 여기 없죠? 없나요? 여기 손이라고 되어있는거를 불러와서 써야겠네요. 파일에서 플레이스로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 이용하셔가지고 손 이미지를 선택해주시고 플레이스로 넣어주세요. 물론 제 손은 아니에요. 제 손은 아니고 자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뭘까요? 손이 끝이 밑에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손을 좀 밑으로 내려놓고 우선 아이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나한 말도 안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셔가지고 네. 여기 끝이 요 끝이 만날 수 있게 경계선에 만날 수 있게 배치를 좀 해주세요. 자, 다 되셨으면 엔터. 자, 손이 이렇게 어 이렇게 쑥쑥쑥쑥 움직여도 얘가 되게 부드럽게 움직여진다. 그래서 굉장히 뭐 터치감이 좋다라는 걸좀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복사를 하나를 해서 얘한테다가 오퍼시티 값을 20% 정도로 낮춰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이번에는 좀 위쪽으로 올려주고 움직임을 좀 표현을 해주는 거죠. 삭삭삭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진다. 라는 걸좀 보여줄 수 있게 복제를 또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한번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대로 제가 이손 밑에다가 조금 표현해줄 게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표현해줄 건데 그거는 터치를 했는 부분에다가 약간의 발광을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제가 광선 느낌이 들수 있는 노란색을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얘한테다가 제가 필터 기능에서 블러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 끝을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터치했는 곳이 어디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주는 빛을 넣어준 거죠. 약간 네온 느낌으로 그런 다음 이렇게 레이어를 좀 오퍼시티를좀 낮춰가지고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거를 제 기억으로는 어, 배경이 밝아서 별로 표현 안 되네요. 컬러다지 같은 기능을 조금 여기 같이 섞어서 쓰게 되면은 얘가 더 빛이 되게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별로 티가 안 나니까 이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손가락 집어넣는 거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